자 왔다는 오늘 달려 달려 달려서 내연산 폭포, 보경사 폭포, 보경사 계곡 아니면 각천계곡 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다닙니다. 아 내연산 보경 오토 캠핑장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캠핑장 들르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나갑니다아 주차장까지 왔으다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내연산 시미 폭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일단은 가기 위해서는 보경사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경사 쭉 들어가면 보행사가넘옵니다만보행사는그저 지나가겠습니다. 보경차 경내에 엄청나게 큰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찰레의 경내에 건물들이 쭉 보이고요. 어, 석탑도 보이고 그런데 지나갑니다. 어디로? 계곡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수로에 물이 쭉 흐르네요. 저거는 왼쪽에 있는 계곡에서 물을 끌어다 이렇게 수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래쪽에 하루쪽에계곡의 물이 좀 씨가 말랐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요 수로로 다 빼버렸어요 보시면 것처럼 저 계곡 보세요 호요요 <웃음> 호요 물이 말라가지고 벌써 수로는 아,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쪽으로 물줄기를 돌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계곡 모습을 쳐다보겠습니다 올라가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뭔지 몰라도 하여튼 지나가겠습니다 벌레가 아무리 설쳐도 지나갑니다 지나가 아 물이 여기는 없습니다 하루쪽이라 아 아까 수로로 뺀다고 했죠 수로로 물을 빼버렸기 때문에 물이 하루쪽에는 흐르질 않고 이렇게 조금만 보여있습니다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올라가니까 이 아, 여기 이제 졸졸이 아니고 컬컬이네요 자, 이렇게 컬컬 흐르는 물이 수로쪽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엄청 맑아요 밑에 고기가 다 보이네요 고, 고기가 다 보이네요 엄청나니다 엄청나 이 내연산 폭포 12폭포로 가죠 근데 12폭포를 다 보려고 그면 등산을 해야 돼 등산을 그리고 이 트레킹으로 방금 들어온 보영사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연산 최고의 폭포, 내연폭포까지 가는데도 거의 2.7km 트래킹입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차 안갑니다. 그냥 좁은거리고 산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완만한 길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에 가면 은땀 삐질삐질 흘립니다. 그래도 오늘 2.7km 왕복 5.4km 걸어서 가겠습니다. 제일 폭포가 앞에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바로 황생폭포입니다쌍폭포라고도 하고, 쌍둥이 폭포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서도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이쌍폭포에 대해서 그판바가 있습니다. 특히 1688년 정시안이라는 분이 한중일구에황생폭포에 대해서 아, 쌍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땅폭포이런게이야기했다나 봅니다. 또쌍폭이라고 합니다. 쌍폭이라난 폭포가 속에 있다. 양쪽에서 난다. 양갈래서 논다. 이런 이야기죠. 아 파리들이 너무 많아. 벌레들이 너무 많아. 손으로 떠 쫓아봐야 내 벌레수. 아 그럴 때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 아 가운데 중심에 있는 수심이 엄청나게 넘친다. 폭포 소리는 크고요. 와우, 이가 따가울 정도로 폭포 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연산 폭포의 제1 폭포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폭포를 아래서 밖, 이쪽으로 가면서 쭉 보면서 또 제2 폭포를 찾아가겠습니다. 여기는 내연산 폭포의 제1 폭포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내연산, 내연산에는 이렇게 트레킹하고 나중에 알찬하는 것이 제 맛입니다. 물에 대한 예의입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내연탄 상생폭포를 보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생폭포 윗부분을 지금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제2폭포 오션폭포입니다. 보행폭포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보행사라는 쪽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와 좋네요 현재 기암계속 사이에 폭포가 있습니다 물레들이 막 날라다닙니다 카메라 촬영하는데 엄청나게 방해를 하네요 저거. 아하 그래도 카메라는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계속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보형폭포. 위쪽에 올라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 래로 내려다 봅니다. 아, 바위 텀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슬아슬 합니다. 떨어지면 은 물에 퐁당입니다. 헛지면면 퐁당.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폭포의 위쪽에서 아래로 지금 보현 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벌레가 계속해서 날라다닙니다. 하하, <웃음> 저거, 오늘 카메라 완전히 그냥 촬영이 방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벌레, 이 수도그램, 마저 촬영해야죠. 사진으로 찍어봅니다. 위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보행포포 이제 세 번째 거, 산보폭포라고 돼 있습니다. 아, 산 사이로 내려갑니다.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삼복폭포냐? 인것 같기도 하고 약한 약한 약한 것 같은데 벌레는 계속 따라다니고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계곡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 이렇게 폭포찾는데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숨어있는 폭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나왔는데 약간 약합니다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벌레 아까 그 벌레 계속 따라다닙니다 일단은 계곡 폭포가 아닌데도 이렇게 물이 좋습니다 엄청난 물이 팔팔팔발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전개 3개의 물출기가 있는데 여기까아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나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장폭포입니다 여기가 한복폭포 원래 물지구이가 세 군데에서 내려왔다는데 지금은 아마 뛰어나게 보이는 것은 두 군데만 보입니다. 여기가 삼복폭포. 산보포포. 삼복포포입니다 삼복폭포. 산보포포. 아, 수심이 아주 깊어 보여요. 중앙에 가운데는 시풀었습니다. 보시면 저 정도 되면 보통 3m, 2, 3m 이상 정도 되죠. 삼복폭포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좀더 가까이서 가서, 위쪽방문 잡아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가 산복 폭포. 엄청 깊네요. 오, 가운데가 쑥습니다 완전히 바닥니다 침대 같아요. 역시 내연산. 내연산 폭포. 이야, 보세요. 5m는 되 보이네, 수심이. 눈대적으로, 눈자로 재느니까 5m. 엄청납니다 야 이거 한복포복 기억하십시오 수심 한 5m는 대보입니다 제가 참고로 수영은 잘 못합니다 <웃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깊은 곳은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아 좋네요 계곡 정말 좋네 여기 들어가서 알창하기 딱 좋습니다 일단은 살아나와야 되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한 물줄기 에한개구이 이렇게 많이 녹이는 만생천번의 천박 계속해서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폭폭 폭포. 삼복 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수시면 거의 눈자로 생 되면은 5m 멀리서 카메라로 잡아봅니다 아 순간에요 쉽습니다 여기가 삼복 폭포자 다음은 네사 폭폭 뭡니까? 담롱포퍼입니다 담롱 당농. 담롱이니까 용이 여기서 죽으리고 앉아있다 잠을 잔다 이런 뜻이 신기하겠죠 성찰하지 않은 용이 이 물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아 엄청나네요 일다라고아 좋아요 그런데 오 앞서라서 합니다. 오 아래가 잘안 보일 정도예요. 가까이 접근이 어렵습니다. 벌레가 계속 방해를 하지만은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여기가 제삭폭포 제사폭포, 단동폭포, 옛날에 여기에 사실 영화 만부근이 촬영됐던 곳입니다. 정체하지 못한 용이 여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 잡아먹히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풍폭포입니다. 바위 사이에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못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찾았습니다. 여기가 무풍폭크 입니다. 무풍. 바람이 없다. 바위타이어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글레 끝까지 따라다니네요. 끝까지 따라다녀창 찬물은 막습니다 자 밑에 용서가 보이지 않아요 에, 바로 폭포 계곡 떨어지자마자 물이 딱 흩어져 버린 거 합니다 여기가 조금 묵풍 폭포 약하의요 약해 자 다음으로 갑니다 엄청난 계곡 자연이 만드는지 인도연이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흔적을 남겨져 있습니다 어입니까 제6 폭포. 관음 폭포입니다. 관음 폭포. 한번보했습니다 어우, 관음 폭포. 아주 깊습니다. 수심이 아주 깊고요. 어, 아, 저기에 뭔 동굴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이거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이거 식으면서 이렇게 저러한 경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음 폭포, 뭔가, 도인의 어떤 종교적인 냄새도 납니다. 뭔 동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동굴 안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겠네요. 일단은 폭포만 보겠습니다. 아, 쌍폭이네요. 양쪽에서 물이 칼칼 내려옵니다. 물줄기가 양, 이 쪽에서 내려오고, 폭포 사이사이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 아, 물은 아주 잘 흐르고요. 수심도 너무 깊습니다. 오, 3m 이상이네요. 색깔이 그렇게 딱 보입니다. 색깔이 딱 그렇게 보여. 여기가 관음폭포입니다. 여기, 조선시대 의 김제 정선 그림 그림 화가이시죠 산수화 이쪽 지역에 아마 현강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연산 여기 올라오시면 이 폭포들 보고 산수화를 그렸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제 정선 정시안 등 선조들이. 왔다간 장소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폭포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기가 가는 폭포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아주 깊기 때문에 수영에 서툰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가시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아주 물고기들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살짝 알탕할 때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알탕도 해자고요. 너무 더워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폭포에서 이제 마지막 칠폭포, 트렌드 기계로 가능한 마지막 칠폭포가 남았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네. 자, 거기, 거기, 거기가 바로 가는 폭포지라고 출렁다리지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내 네, 연탄에 넷살 빼부리. 연산 폭포입니다. 연산 폭포.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저 폭포가 바로 연산 폭포입니다. 엄청난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 어, 밑에 가면 그냥 머리 깨지겠어. 머리 깨지겠어. 폭포의 물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높이. 30m 정도 높이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암산사가질러나오네요 옆에 있는 기암괴석을 보세요 와신년이요용감이다 용감 하이스파이에불도 있고 암굴 이 위에 올라가면 신선대도 있고 학소대도 있고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 이미 옷은 완전히 땀에 범벅이 됐습니다. 폭포에 물에 범벅이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2.7km 정도 크로올로나라고 완전히 범벅이 됐습니다. 머리에 완전히 빗물이 쭉쭉 떨어질 때 땀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연산 폭포입니다. 연산 폭포. 엄청난 물줄기가 이렇게 연판 폭포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높이 한 30m 이상 됩니다. 저수심도 용서가 이뤄진 저기도 3m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엄청난 깊이입니다아 들어가기가 뭐 무서워요. 아무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수영이 좀 서툴러요. 와 이거 보세요 연산폭포 위에서 쏟아지는 저 물줄기 엄청납니다 카메라 제대로 잡았습니다 용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연산 12 폭포 중에 1 폭포부터 7 폭포까지 있는 폭포입니다 8 폭포부터 시작해서 등산을 위해 아두 배를 보겠습니다 기암계층입니다 이렇게 연산폭포 바로 옆에 앞에 기양계속으로 저렇게 엄청난 차견의 행이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포의 물줄기를 보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서서히 찍어서 폭포의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길게 촬영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냥 카메라를 끌수고 이거 한시간 동안 촬영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쟁이롭고 시원하고 폭포가 폭포수가 갱음을 울립니다 주변의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고함을 실려도 그 폭포 소리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쳐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옆에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아, 박쁘신 분은 가셔도 괜찮은데 시간좀 조금 되시면 마지막으로 다시 위에서 올라간 그산능성에서 제가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아, 너무 아까워서 좀더 올라가서 찍어봐야 되겠어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오겠습니까? 사실 두 번째 같습니다만은. 아, 이렇게 해서 내연산에 네 연산폭포. 마지막으로 한번더 찍어 봅시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내연산의 네 연산폭포. 주변에기한괴석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저것이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은 저렇게 아름다움을 에게 선사를 습니다내 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행이롭습니다 저렇게 여름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는 곳이 바로 폭포와 계곡입니다 야 너무 멋있습니다 주상철인가 절 뭐요 이게 너무 아름답네 여기가 금강산이요 소금산인가 해금강도 아니고 온갖 모든 것이 다통원돼서주식를 만들어서 연산폭포를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산폭포 주변에 있는 것 경치들을 다시 사진으로 한번 쭉 스크랩 해봅니다. 지나간 것아 보세요 바로 앞에 연산폭포 앞에 있는 바위 기암계선 항소대, 신선대, 다 있습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폭포 위로 올라왔습니다 폭포보다 높은 쪽으로 올라와서 폭포 아래를 찍어봅니다 사진으로 카메라로 아 위에 저쪽에서 내려오는 저그 폭포가 30m 높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줄기를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폭포, 연산폭포는 거침없이 밑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내 연산의 1 2폭포 중에 7폭포까지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 야 이렇게 해서 끝날 수가 없어. 너무 더워서 나는 어떻게 한다? 이 왔다는 알탕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알탕을 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 저전 난닝구입니다. 저제 거. 아, 벗어서 밑에도 이미 알탕을 했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물고기들 보세요. 제 난닝구 위에 물고기들이 피레미들이 엄청 옮기는 거 보세요. 저거 안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연산 폭포 1폭포부터 7폭포까지 트래킹을 하면서 쭉 봤습니다. 주변의 경치를 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평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연산 꼭대기를 직접 가야죠. 오늘은 트레킹으로 가능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산을 합니다. 내연산에 연산 폭포 마지막 보고 내려갑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보경사로 내려오니까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보... 오늘은 내연산 보경사 계곡 시2 폭포 중 트래킹으로 가능한 칠폭포까지 쭉 봤습니다. 캠핑장과 펜션 그리고 숙박업소, 음식점까지 쭉 있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리고 음식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리고.